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1회 수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제밤에또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어제밤에도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냥 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어, 그래서 오늘 어, 그 잠깐 시간을 내서 어, 지금 낮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 양해 바랍니다. 1 어, 0 1 1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일요일 날 어,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은 자료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또 화요일 날 어제, 어, 어제죠. 어제는 대분류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고요. 아, 오늘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4, 5, 6과 7 세로 라인인데요. 아,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입니다.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3번 있었어요.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죠. 타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또 이게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4, 5, 6에다가 7 세로 라인 중에서 21을 제외하고 보면은 21을 제거하고 보면은 유연멸입니다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8번 있었어요. 어, 신기록이죠. 신기록에 신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로 볼 때는 이번 주에 여기가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어, 이별랑 카페는 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첫 번째 4, 5, 6에다 7세로 라인은 필출이다라고 이렇게 어, 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또 비교해 볼게 있는데요. 그거는 어, 이렇습니다. 4, 5, 6, 7과 45, 이 어, 다섯 수, 구분할로 본 겁니다. 구분할 변형이에요. 변형된 구분할인데요. 어, 이걸 보면 여기가 현재 어, 6연, 6연멸인데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이 8연멸 한 번은 로또 1회에서부터 8회까지가 8연, 아, 전멸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여기 다섯 수가 다 멸했던 거예요.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그거는 1에서부터8에까지입니다1에서부터8에까지니까뭐 어, 구독자들도 다 이거 확인해 볼수 있죠. 어, 나머지는 다 1견멸 이내에서 출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세 어, 번째 거 4, 5, 6, 7, 4, 5 여기를 먼저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안 보이시면 이두 어, 번째 거 4, 5, 6, 7, 14, 28, 35, 42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여기도안 보이면 첫 번째 거 4, 5, 6에다가 7 세로라인 전체를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필출이라고 보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또전멸할 수도 있죠. 신기록을 현재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또 신기록에 신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로또는 늘 아닐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이크수에요이 끝수. 지난주에 이크수 12가 나왔죠. 12가 나왔습니다. 어, 이크수가 이번주도 추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어, 이렇습니다. 1을 제외하고 보면 은 현재 9연멸 어, 중이에요. 2글수 이, 이 중에서 10일을 제거하고 보면 9연멸이에요. 근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나머지는 9연멸 이내에서 다출현 했어요. 자, 그렇습니까? 2, 22, 32, 42를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없으면 1 0까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또 2월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수가 출할 가능성이 이번 주에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물론 다시 전멸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요. 자, 다음은 아, 로또 용기 분석 세 번째입니다. 아, 세 번째는 아, 여기는 7 8글수예요7 8글수가 현재 3연멸인데요. 어, 회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3번 있었습니다.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높죠. 7, 8, 17, 18, 27, 28, 37, 38, 이렇습니다. 아,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지난주에 올렸었는데, 지난주에 또 전멸했죠. 그래서 어, 어, 여기 수정이 안 됐네요. 지난주에 이제 출을 안 해서 현재 8연멸이죠. 어, 이거 잘못됐습니다. 1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어, 현재 8연멸이에요. 7연멸이 아니고 8연멸입니다. 어,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들이에요. 어, 지난주에 올렸었잖아요. 음, 지난주에 7연멸일 때 올렸는데 어, 이번에 이제 지난주 전멸, 또 전멸을 해서 이제 8연멸이 됐습니다. 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요거 어, 수정이 안 됐습니다. 어, 지난주 이제 8 이제 타이 기록이 돼 있어서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아, 출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죠. 2, 14, 26, 38입니다. 이네수 중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번째입니다 불주변수예요 불주변수. 불주변수는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어, 이번주에는 불주변수가 아주 간단합니다. 6섯 수밖에 안 돼요. 7, 14, 21, 38, 39, 45. 이렇습니다. 불주변수가 대개 이제 개수가 좀 많, 많은 반면에 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주는 개수도 적어요. 6섯 수밖에 안 돼서, 아, 또 전멸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어, 불치 변수도 어, 전멸을 어, 이렇게 어, 전멸하는 횟수가 좀 있죠. 그래서 어, 전멸도 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불치 변수는 출연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출연 가능성 높습니다. 어, 7, 14, 2 1 38, 39, 45 이렇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적다 그래서 전 어, 뭐냐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로또는 오히려 적은 거에서 더잘 나오는 경우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때문에 여섯 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아, 어, 제 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어, 지난주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두 개가 나왔죠. 어, 2월수 주회라는데 실제로 2월수 15가 나왔었어요. 189, 15, 이네 수입니다. 네 수가 현재 12연속출이에요. 1회서부터 현재까지 8연속이 8연속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12연속출입니다. 불붙은 그룹이죠. 어, 지금 12주차 나오고 있어요. 어, 이번 주에 이게 또 나올지 아니면 어, 전멸할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일단 여기에 어, 그 지난 주에 나왔던 2월 대상수가 9하고 1 9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게 제외된다면 이게 제외된다면 2월수 2개를 빼내는 효과가 있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한 개를 더 보여드리면요. 1 구간입니다. 1, 2, 3, 8, 9, 10, 15, 16, 17. 여기가 제외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여기가 현재 18연속 줄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8연속이 딱한번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17연속 이내에서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멸할 수 있는지, 에, 아니면 또 출을 해서 이제 신기록으로 넘어가려는지, 아, 요거 살펴보세요. 아홉 수, 만약에 여기가 전멸한다면 아홉 수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2월 대상수 3개를 제외하, 제외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 여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로, 아, 로또 용지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 크롭 어,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어, 이 화면 아래에 어, 바로 필출 삼수 크롭 바로 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